손치워, 손치워, 손치워, 손치워, 손, 치워 손치워!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손 치워, 손 마랑부록 <웃음> Guys, what a beautiful morning! 아침에는. Bye! 운동할 때는 이렇게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백미와 우둔살 패티를 다듬어서. Let's work out baby, let's work out It's for my arm, my arm. Ugh. 일곱 여덟, 화이팅! 라스트, 멋져! 오케이! 야, 이거 좀도줘 아! 일곱, 더 올라가네. 여덟, 아홉. 야니 네 큰친구 어딨어? 야,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야니 네 친구 어딨어? 걔 지금 학폭 논란 떴어 학폭 논란 저기요 님 학폭 논란 떴어요? 다 왔어 너 아주 나쁜 아이구나? 어? 나쁜 치킨이야 The Great Power Comes with a Great Responsibility 스파이더맨 안 봤구나 뭐라고? 너를 괴롭혀서 제가 도와준 거라고? 확실합니까? 너 지켜볼 거야. 아, 둘이 그냥 아주 붙어 다녀, 붙어 다녀. 또만났다 야, 니들은 진짜 일란성 쌍둥이구나. 어떻게 둘이 똑같냐? 우리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기냐? 우리 누가 이겨? 자, 강민이 오늘 대회, 라바 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 어떻게 오늘, 어떻게 보고 있어? 아, 어, 글쎄요, 일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케이.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우리 또 강민이가 가장 유력하지 않다. 한번 감히 또 추측을 해봅니다. 어, 이거랑 카메라 꺼졌을 때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웃음> <웃음> 김강민! 야! 최종 우승 선수 제발 그랬거든요 야, 형 오랜만에 운동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본인 우승하고서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멋있네 강민아 야 그러다가 진짜 못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는 꼭 1등 할겁니다 훌로 멋있어요 약간 관우가 알량 문추를 베기 전에 소리시키기 전에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야 정말 멋있고 진짜 다 할창인게 카페인 좀 마시려고 빼준 같거든요. 와. 아메리카노도 없고, 차도 없고, 불도 없고, 단 거, 짠 거, 싱 거, 하여튼 뭐 몸에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빼고 다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야. 소리는 무시하냐? 아! 한남자 특. 이거 못 마심. 성남자 특. 잘 마심. 설탕 엄마신 이유가 있었네 박민아 그리고 형 약속 지켰다 형이 너를 위해 왔다 진짜 너 지금 목소리 들었지? 목소리 갈라지도록 피맛이 나 기억해라 네가 최고였던 그 순간에 형 있었다 정말 멋있네 지금 저녁시간인데 배고파 죽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참았습니다 지금 반토막 탄수화물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쌀 75g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아끼고 아껴서 한꺼번에 두끼가 지금 여기에 에? 쌀밥과 그리고 200g의 소고기 이 밴딩을 할 때는 웅둥이강도의 에너지만 딱 남겨놓고, 남겨놓고 집에 시체처럼 있습니다. 가닥에 누워서 TV를 본다든가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 I feel a love. I feel a love. 뭐랄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요 나는 진짜 얼굴만큼 재능인 게 눈치인데 제가 눈치가 좋고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코치들한테 받았던 어떤 기술들과 노하우를 바디빌딩 고립이 처음이잖아요 고립에 고립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왜 이런 원리로 운동이 되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알수 있어 가끔 보면 진짜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돼! 아 보는 들은 뭐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가. 근데 안 돼! 왜 숨쉬어? 숨쉬는 원리 얘기해 보세요 몰라! 못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특히나 하지만 계속 그것을 이해하려고 남 모르게 노력을 하면서 계속 내 몸에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아왜 이렇게 하면 힘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초보자 입장에서 다시 설명해 줄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야 한마유지로 보거든요 한마유지로 한마유지로 아세요? 똑같아요 스토리가 새네가 나와 무슨 뭐 근육이 크든 칼을 잘 만지든 중국무술이든 태국무술이든 태권도라 하든 권투을 하든 MMA를 하든 맥그리과가 오든 누가 이기는지 절대 알수 없어요 마지막에 이딱 가에서 아 얘가 이겼겠구나 하면 얘가 딱 이거 맞고 바로 어퍼컷 그럼 얘가 이겼구나 하면 다시 얘가 맞고 바로 그 엘보우 그럼 얘가 진짜 이겼구나 하면 얘가 엘보를 맞고 넥스라이스 쓰러져 얘가 이겼다! 10분대 갑자기 얘가 안래서 바로 오빠 컷! 바로 목특 컷! 바로 입술 컷! 바로 눈 컷! 바로 명치 컷! 자꾸 명치 명치 명치 컷! 쓰러져 침을 막 피해 철철 흘려 얘가 뒤돌아 그러면 또 지인들이 갑자기 발목 잡고 일어서나 발, 발목 잡고 이게 발목이잖아 발목 잡고 바로 딱커키 이게 한마바퀴에 구도입니다 구도 누가 이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반전의 반전 아 그리고 저번에 내가 무슨 깻잎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있는데서 그럼 잠바 이 지퍼 올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 It's okay 하여튼 웅성웅성거려 아래만 아니면 돼 지퍼는 위에서 아래로만 안 가면 돼! 아, 형수님, 아, 재수씨, 아, 뭐뭐씨 하면서 아유, 춥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 3초 이상 걸린다. 형수님, 추우시죠? 이렇게, 이거랑, 수우시죠? 만약에 얘가 그렇게 했다? 뭐더냐, 이 새끼야?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치워 손, 손 치워 손 치워 여러분들이 이쁜 사랑 응원하고요 나가